안녕하세요 승범형입니다. 이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일곱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to ing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 더 이야기하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나면 뒤에는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라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TO와 ING를 왜 배우냐면요 우리가 지금 동사 뒤에 어떤 단어들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TO와 ING가 들어가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동사 뒤에 오는 건 나중에 PP라는 개념을 따로 배운 다음에 할 거라서 오늘은 제외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동사 뒤에 TO와 ING가 들어가는 걸 익숙해져 보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동사 뒤에 to나 ing가 왔을 때를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뭐든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즉, 숲을 이렇게 한번 보고, 아,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면 훨씬 효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는 명사, beauty, beautiful, beautifully 이렇게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고 동사의 모양이 있지만 이건 원래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그냥 자리로 결정되는 거지 저렇게 단어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외래에서 들어온 영어들이 이제 저렇게 쓰이는 거고요. 원래 영어는 이렇게 study 그러면 동사로도 되고 명사로도 되는 건데 study는 의미상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면 명사인데 공부하기하면은 동사의 의미가 추가된 명사잖아요. 영어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앞에 뭐를 붙이기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스터디 뒤에 붙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할 때는 to to study라는 말을 붙이고 뒤에는 ing를 붙여서 studying. 그러면 이 to study와 studying은요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세 가지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to study와 studying은 동사의 의미를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i study가 문장이 되고 i study english도 문장이 되듯이 to study english 하면서 뒤에 english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단위로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 두시면 되고요. 결국 이게 to study와 studying의 그냥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즉 study라는 동사를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처럼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다른 거보다 동사 뒤에 쓸 거니까 명사처럼 쓰였을 때 위주로 한번 볼게요. 당연히 주어 자리에도 쓸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큰 시사점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요. 동사 뒤에 쓰이는 걸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동사 뒤에 그냥 아무거나 투나 ing 나막쓸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그 전에 투가 무슨 의미고 ing 가 무슨 의미인지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또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투를 붙이면요 자, 요렇게 화살표. 이렇게 뭔가 화살표의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되고요. ING는 이렇게 뭐 순간을 묘사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쓰면 투는 해야 할 거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고 ING는 하는 일 혹은 한 일이라고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ING를 좀더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하 투가 아닌 나머지는 다 ING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존의 문법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약간 좀더 확장을 해서 몇가지 키워드를 더 드려 볼게요 그럼 그 키워드가 투와 ing 를 구별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예요 일단 투는 목표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ng 는 행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전히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더 꺼내 볼게요 자 투는 자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듣고 이제 이미지를 계속 그려 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 성취 그리고 좀 기간이 긴 장기간의 이미지를 가지시면 되고요자 예문으로 보면 i have to run 자 나는 달릴 일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나는 달려야 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요 i 아, used to run 하면요 나는 달려오던 일을 과거에 했었다 에요 한두 번 한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했었다 에요 이때는 ing 보다 투가 올려서 제가 투가 들어가면 좀더 기간이 긴 거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ing 는 추가적으로 경험 어떤 목표라기 보다는 단순한 시도 어떤 순간 좀또 시간이 좀 짧은 거 이거를 이제 ing 라고 표현해 볼수 있어요 물론 ing를 쓰나 to를 쓰나 뭐둘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to를 중심으로 볼게요. ing는 다음 영상에서 보고요. to는 이제 목표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I want to dance. 나는 춤추기를 원해잖아요. 자 우리말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영어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자 원하는 일은 앞으로 일을 원하는 거예요. 즉 목표인 거죠. 그래서 want 다음에는 to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need 필요한 것도 앞으로 할 일이 필요한 거고 p l a n 도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는 거고 decide도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하는 거 promise도 앞으로 할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오면 뒤에 to가 온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좀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I want to는 특히나 많이 쓰니까 이걸 줄여서 I wanna dance, I wanna danc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설명이 끝나면 보글리씨가 아니죠. 여기서 좀더 깊이 있는 걸 들어가 보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want. 동사죠. 그러면 동사는 주체하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는 당연히 I가 되겠죠. 근데요. to dance도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주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춤추는 걸까요? 여기서도 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want to dance 인데요 이렇게 또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원하는 건 나예요 내가 원하는데 춤추는 건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때는 I want 하고요 그 춤추고자 하는 대상 즉 to dance의 주체 주어라고도 볼수 있고요 주체를 말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그냥 to dance 앞에 그 춤추고자 하는 주체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I want you to dance라는 말이 완성되는데요. 밑에 거랑 한번더 비교하면 자 I want to dance는 내가 춤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추는 거고요. 위에 거는 내가 원하는데 네가 춤추기를 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형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you와 to dance 사이에 저렇게 다리 같은 걸 넣었어요. 저 모양 기억나시죠? 지난 영상에서 다룬 사실 비동사 모양을 넣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you와 to dance 사이에 마치 비동사가 생략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wan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you to dance에 저렇게 비동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안 보이지만 들어있다라는 감각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요 I want you to dance 라는 똑같은 문장으로요 사실 이것도 가능해요 뭐냐면 나는 너를 원해 왜냐면 춤추려고 자 이때는 뭐컴마를 넣기도 하는데 자 이런 문장구조는 나중에 배워 볼 거예요 따로 자 이런 뜻도 되고 심지어는 이것도 돼요 I want you to dance 나는 춤출 너를 원해 다시 말하면 이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문 인데요 영어에서 좀 짜증 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우리 같은 외국인이 봤을 때는 되게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근데 언어는 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요 뭐만 공부하면 되냐면 아 저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될 수도 있구나 만 알고 계시면요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문을 받았을 때 어. 1번, 2번, 3번 중에 뭐지라고 헷갈리면 그건 더 이상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한 사람 혹은 글쓴 사람 잘못이에요. 언어는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즉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헷갈려 할 걱정을 미리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아 저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3번 과정을 배우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때는 1번 문장 구조로 제일 많이 써요. 예문으로 보면 I study English to speak. 나는 영어 공부를 하지 말하려고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많고요. 언어가 왜 자연스럽다고 표현하냐면요. 자 2번처럼 되는지 한번 볼게요. I study English to speak. 말을 할 영어를 공부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잉글리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말할 땐또 말이 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이 문장이 어떤 문장 구조로 설명이 되는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번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하나 만들어 보면 I see a guy to win 나는 이길 사람을 봐 혹은 나는 이길 사람을 알아봐 이런 의미로 쓰이면 이때는 저런 문장 구조가 되겠죠. a guy to win 이길 어떤 남자애 그리고 원트란 동사를 쓰면요, 대부분 다 3번처럼 쓰여요. 그게 이제 자연스러움이고 원트란 동사가 오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쓸수 있다를 익숙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following verb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좀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To speak가 1번과 2번처럼 쓰이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예요. 다음에 다시 할 거고요. 오늘은 요 3번에만 익숙해지는 걸로 목표를 삼으면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들이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럼 문장에 대입해 볼게요. I need you to speak English. 저는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하기가 저한테 필요해요. 이런 뜻이고요. I hope you to speak English.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말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I plan you to speak English. 그래서 이렇게 영어, 여러분들이 영어 말하기를 제가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I promise you to speak English.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약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의 문장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오늘의 문장들을 처음에는 I need you to speak English이지만 점점점 빨리 말해보세요. I need you to speak English. 왜 빨리 말하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문장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감각을 또 만들어야 언어를 언어답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각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말하는 거예요. 이 빨리 말하면요, 생각의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그 언어 감각을 체화하는데 빨리 말하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가끔 좀 똑똑해지고 싶으면요, 우리 말도 가끔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두뇌 회전이 빨라져서 더 똑똑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영어도 이제 그렇게 해볼 시간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말하는 습관이 돼서 이런 감각이 체화되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Yen David invited you to like this page 하면서요. 어, Yen이라는 저의 친구가 저한테 이 페이지를 좋아해달라고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invite도 아, 이런 문장 구조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즉 다루지 않은 동사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라 거예요. 그 언어적 감각이 만들어지면 이렇게도 쓸수 있고 그러면 이 문장만 봐도 공부가 저절로 된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인바이트를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쓸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배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음 영상까지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따라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